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내용은 지렁이가 좋아하는 흙에 대한 것이에요. 지렁이가 좋아하는 흙은 생활점수 상점에서 개당 80점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확을 하면 꿈틀꿈틀 지렁이를 습득할 수 있어요. 지렁이는 주로 낚시의 미끼로 사용하거나 묶음 씨앗을 만들 때 재료로 사용되며 업그레이드 집에서 수락할 수 있는 채권 퀘스트에도 필요해요. 따라서 경매장을 통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시세가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에요. 지렁이가 좋아하는 흙을 100개 심어보고 나오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 실험해보도록 할게요. 지렁이가 좋아하는 흙은 농사에 관련된 품종으로 기후에는 영향이 없으며 성장시간은 3시간이에요. 하지만 다른 작물들과는 다른 특이한 점이 있어요. 바닥에 심어두고 3시간이 지나면 8시간 동안 지렁이가 모인 흙으로 변하고 이후에는 지렁이가 떠나가는 흙으로 바뀌어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심어두고 오랜 시간 수확을 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다른 것으로 심어두는 게 좋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지렁이가 좋아하는 흙은 씨앗 묶음보다 작은 사이즈로 호박머리 어수아비에 심으면 약간의 공간이 남아서 가장 많이 심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방법은 모서리를 기준으로 3개씩 심어두고, 가운데를 채워가는 방식으로 허수아비 하나에 최대 20개까지 심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좌우대칭인 게참 이쁘게 잘 심었죠? 3시간이 지나면 위에 꽃 모양이 생겨나고 지렁이가 모인 흙으로 변했어요. 지렁이가 모인 흙을 채집하면 노동력 15를 소비하며 지렁이를 24마리에서 26마리 정도 획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농사 숙련도에 영향을 받으며 대가 기준으로 소비 노동력은 9로 줄어들어요. 100개를 전부 채집하여 얻은 지렁이는 총 2,488마리였으며, 경매장 시세로 한 마리당 7은 89동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총 수입은 196골드 30은 32동이에요. 노동력당 수입으로 계산을 해보면 비숙련 기준 소비 노동력은 1,500이므로 13은 8동의 효율이며 쏠쏠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비숙련 기준으로 계승자의 주머니를 열었을 경우가 6실버 정도의 효율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소비한 생활점수로 계산해 볼게요. 생활점수 1점당 2는 45동의 효율이 나왔으며 예전에 업로드한 영상인 고무나무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효율이 나와요. 하지만 8시간이 지나고 지렁이가 떠나가는 흙으로 변하면 지렁이의 체집량이 반토막 나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끝